일 용산 강타카페 여러분들한테 네. 이제 뭐 어. 마시고 싶은지 일단 주문을 그렇죠.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과일이 네. 있습니다 어, 일단 여러분들 도리뽕도 있고요 다른 분이 있어요 우유 있고 연유 있고 가장 큰 녀석을 이제 저희가 네. 감독으로 써가지고 일단은 또 각자 먹고 싶은 게또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콜라떼가 제일 당기긴 하거든요. 우리 민트 초콜라떼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? 주문 받겠습니다. 고객님. 어, 민초라떼 들어왔어요. 민초. 그렇죠. 민초라떼. 네. 민초라떼 하나. 민초 민초라떼 한번 제가 특별하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연도 매일 하세요? 연도 매일 하세요? 아, 진짜. <웃음> 보이나? 보인다고? 보여요, 오빠. 아, 보인대. 실컷 보십시오. 아니 지금 이미 이미 잠깐만, 믹서기를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. 믹서기 쓰실 분 있으면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? <웃음> 아이스안나 <되게> 끝났어. <웃음> <잘해>. 네? 끝이에요? 끝이네. <웃음> 는데 자, 주문 나왔습니다. 자, <웃음> <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웃음> <웃음> 아, <좋은> 떼 <라떼. 웃음> 주문하신 유자이드와 리 <고리펑> 라떼 나왔습니다. 민트 초코 라떼 나왔습니다. 진짜, 나 궁금해, 솔직히. 저는 틀렸어요 이상 양맛이 나네요. 내가 내가 먹어볼게. 그러네. 치약 맛이야. 아, 새로운 걸로. 그래. 아. 잠깐만 민트가 어딨지? 치약 맛이야. 아이고 아이 그래서. 근데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. 내가 쓰는 치약 맛이랑 되게 비슷한. 거. 새로운 애는 좀 한번 해보시죠. 내가 진짜 사악한 민트 하나 만들어줄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사악한 는트 하나 먹었으면 대망잖아요두 분이 쓰러져도. 어어어합이번 섞어줘야 기아마키지 봐봐 봐봐 기아마지형 진짜 맛있어 보여 나 요즘 컵좀못요 그래서 디카페인다 사줍니다. 또 데코 장인 아니십니까? <웃음> 데코 장 <안. 웃음> 그냥 여기다 구면 돼요? 여기 이제 그 가루를, 가루를 넣고. 어우 씨. 어우 씨. 오 씨. 어우 아 이, 이게 컵타체안 했어? 어우 나 이제 깜짝 놀랐아이씨어 너무 당황했네.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. 어난리났 <웃음> 어 형이 <야, 웃음> 그러길래. 아 나는 나해 드리는 잘 몰라. 오. 야, 이보다 더 그러려. 하와이에서팔것같은생각다와이 가고 싶 야, 조금 좀, 좀 이렇게, 이렇게 보여줘. 이게 이렇게. 여기 음. 연하잖아. 오 전화해야 돼 카페 이름이요, 카페. 여 방탄 카페 연점 다른 지점도 네. 있나요? 체인이 없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단 역시보다 어, 좀 성공한 <웃음> 오케이 거. 체인이 있어야 되니 이렇게 장사해돈 벌게 네. 이렇게 해서 어떻게, 어떻게 살아 이렇게 깜빡한 세에외국어로된건유치0 0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, 이 어,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. 많이, 해. <웃음> 진짜 <웃음> 많이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oh, thank you, thank you, Romeo. I'm not a story to my app. I'm not a 아, t o r y to my app. I'm 서 o t a story. I'm n 리 t a story. I'm n o 리 a s t 그 r y i 이 not a story. I'm not a story. I'm n o 고 아이고, 죄송합니다. not 하 story. 아이 그거 다라 완전 리아 그래? 오 그래. 라라라라라라. 야좀이지아 아유. 아유. 나아아 마지마질 부탁드립니다. 아이 야, 우리가 또 해야 어, 안녕!